하루 종일 적합한 배달을 찾고 있어요. 시간대가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배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AI 배차 모드. 하루 종일 찾아, 하루 종일 찾아. 어쨌든 이제 지금 배달 나오자마자 이제 한건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배달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 배달을 몇번더 뛰어야 되는데 지금 2만원 잠깐 넘었거든요 오늘 대충 한 5만원 벌고 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세고 돈도 벌고 아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좋은 아파트네. 사는 게밥 먹고 산다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일 하고. 월급 받고 사면 되는데, 왜 항상 우리는 삶이 각박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오늘 따라 더 그러네요. 배달이 앞서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 조금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어요. 아, 조금 쉬고 재충전을 하고 뭘 할까? 근데 재충전이라는 것도... 어, 젊은 친구들이 어, 미친듯이 달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고 뚜렷할 때아 조금 더 기회를 아,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뭐 그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야 뭐 재충전의 시간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문제잖아 어 목표도 좋고 미래도 좋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면 좋아 근데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당장 오늘 당장 내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달로 나왔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만 하잖아 머리만 아프고 이렇게 나와서 단돈 몇만원이라도 벌어가는게 이게 쉬는거 이게 터닝포인트 이게 뭔가 힐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이 때는 가만히 앉아서 쉬면 그건 제 충전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더 쌓여, 돈 벌려고 나왔는데 확실히 전부 비마트만 잡히는 것 같아요. 꼭 비마트 가보겠습니다. 계란 넣었네나 아, 근데 오줌이 매려운데? 화장실 급해 아, 아아 잠겨있네 세상이 참 각박해 그냥 어? 모질고 각박해 잠겨있어 아 오줌이 매려운데 조심 네, 맞습니다. 와 덥다. 어쨌든 지금까지 어 다섯 개, 다섯 건 했고요. 2만 원, 일만 원, 거의 2만 원인 거 같아요. 확인 안 해봤는데 다섯 건에서 2만 원. 1시간1 0분1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또 배달은 배달대로 계속 들어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어흥 뭐 내리래? 제가 이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자격요건 중에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색깔 구분을 못합니다 사실 정말 안쓰럽지 않아요? 또한 가지가 김 길치 동서남북 공간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리면서 또 문제점이 이거 어, 관광에도 문제가 생겼나 봐 치명적인 이 단점 세 가지를 극복을 해가면서 어?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또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야. 뭐다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단점 어? 세 가지 이걸 극복하고도 배달을 한다. 저도 하는데. 오 레트로. 오랜만에 이제 배달 일을 하니까 또뭐 재밌네요 또 시간 날때 이렇게 배달하면 좋잖아요 솔직히 길거리에서 30만원 뭐한 달에 40만원 뭐 누가 그냥 쓰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냉면집이 맛있지 어? 안녕하세요 배달... 네 지금 시용이네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왜안나오지 아, 저 손님이에요? 아, 네네. 이렇게 가시요? 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야, 여기 찾는 거 진짜 힘들다. 진짜 코로나로 장사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포장 할인 하 황소 곱창 2만 원을 포장을 하면 반 5,000원.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야. 요즘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즘은 아... 어... 귀여워, 멋있네.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내 팔자보단 제네들 팔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부러워. 어린 놈의 주자끼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펴 잡숴 주말에 또 오랜만에 여기저기 막 달리면서 배달도 좀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쌓였던 것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좀 벌고 토요일 오후 4시인데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 나이때는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죠? 일이 없는 거보단 일이 많은 게 좋고 그일 이라는 게그일 이냐？저 일 이냐？구독자 <웃음> 한분 께서, 보 내주신 스타 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잘쓰고있 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합니다. 잘 마시 겠 습니다. 응. 사랑 합니다.